여기 있는 판례만 어,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 판례가 이거 말고도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 이 판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32회 때도 판례가 나왔었고 32회 때 판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판례가 다나왔었으니까 어 대학력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주잖아요 대학력권은 여기가 인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주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야 대학력을 취득한 시점은 물론이고 대학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계속 어,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걸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가끔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어 임차인인데 얘가 어, 인주를 갖췄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경매를 넘어가면 어이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경매 개시 등기라고 그래 이걸 경매 개시 정 경매 개시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그냥 경매 등기 경매 등기 할게요 제가 경매 등기 경매 개시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경매 개시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 법원에서는 배당 신청을 해라 그래 어너 얼마 받을 게 있으면 배당 신청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 요구 요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딱 정해지거든요 그때까지 배당 신청하세요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채권자들한테 제말 따라왔죠 그러면 이 인주는요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갖춰야 돼요 인주를.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갖춰야 되고, 그럼 요 인주는 여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경매가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주소를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이 요건을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이라는 의미가 여기 해볼게요 그냥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전에 전에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때부터 언제까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그래요 종기일까지는 이게 계속되어야 계속되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나 나중에 가면 최우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요건이에요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이 같은 요건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계속돼야 된다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치으세요 면 경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의 대지만 이란 말 보이죠 대지만 매수한 자는 경락한 자입니다. 임대의 인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에 해석을 좀 덧붙여볼게요. 이게, 음, 지금 요게 쉬우시죠? 쓸 공간이 옆에 써야 되긴 한데, 자, 여기 잠깐 봐볼게요. 자, 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럼 요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에요. 수없이 그래요 그리고 얘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얘가 신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친구가 인주를 갖춘 거예요 지금 그럼 신소유자는 이 사람이 임대인이죠 이게 요 갑이 임대인이잖아요 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승계한다는 것은 이, 이 신소유자가 양수인이 누구한테 임차 어, 보증금을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어, 을에게 임, 임차 의, 보증금을 어, 임차인 여기는 을이죠 어,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임대인의 집을 당연히 승계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누구요? 기존에 기존 임대인이 있죠. 임대인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해요. 면하지 않는다. 면한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새로운 이 신소유자가 임차 보증금을 을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 신소유자는 기존에 구, 소, 구 임대인에게 내가 당신 대신에 보증금을 줬으니까 요걸 부당이득으로, 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얘한테. 요걸 해줬으니까. 그럼 X가 돼요. 여긴 논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니까 임차보증금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고 그다음에 요것을 부당이득으로 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요. 요게 아마 24회 때, 27회 때, 31회 때인가요? 요렇게 문제를 배정을 했었어요. 이 지문 하나 가지고도. 계속.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니까 이해는 됐죠, 이제. 한번 듣고 잊어먹으세요. 어차피 먹으면 싸야 되니까.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그요 돼지가 있을 거라고요. 요 돼지하고 요 건물이. 요걸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자, 요, 대지만, 원래는 요, 토지하고 건물이 갑거였는데, 같이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가, 요, 경락인, 요, 낙찰자라고 해볼게요, 그냥. 경락인. 낙찰자는 요, 임대인 지위를, 얘가 인주를 갖추면, 어, 인주를 갖추고, 여기 뒤에 저당권 여가 있는가요? 말소기준 권리가. 그럼 앞에 있는 임창인이죠? 인주 갖췄죠? 경매니까. 그럼 요, 경락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요, 걸 당연히 가져갔으니까. 대항력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가비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돼지가 있는데, 여기에 의리 임차인이에요. 인주를 갖췄고요. 근데 이상하이 토지만, 요 토지만, 예, 토지만 경매가 돼서, 어, 낙찰을 받은 거야. 토지만 낙찰을 받은 거야. 여기는 위아래 같이 낙찰을 받았죠. 이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죠. 근데 여기는 토지만 낙찰을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다. 안한 거다. 이건 승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토지만 넘어갔기 때문에 승계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가끔 이 질문이 나와요. 토지만 낙찰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토지로부터 뭐가 나와요? 낙찰금 나와요. 경락대금. 경락대금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토지만. 포인트가 토지만. 근데 토지로부터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 보증금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요 대지만이라는 거 보여요? 대지만 매수한 사람, 경락 받은 사람은 누구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요걸 바꿔 말한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어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디는요? 요 토지 토지 요 대지라고 해야 되죠? 대지 어 대지 경락 대금 경락 대금으로부터 어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어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경락을 받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이두 개를 같이 받으면 승계한 거고 그 다음에 토지만 경매가 들어가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토지의 요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다고 판례가 보이시죠 지금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했어요 너무 어렵나? 아 어렵네. 근데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안 나오면 안 갈치는데, 만만 보다가 끝나면 되거든요. 저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집에. 오늘 3일절이잖아요. 이게. 태극현들로 가야죠. 자, 임차인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 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보여요? 자, 여기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뭘로 본다? 존속되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어, 옆에다가, 얘는 빨간색. 이건 조문이거든요. 조문이에요. 그럼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 월세. 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계속 살고 있죠. 그럼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임차 임차 내야 되죠. 어, 그거 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자, 작년 32회 때 문제가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이 질문이. 아, 이 질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기존 주택의 이 소유자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잠깐, 저,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 봐봐요. 어, 이 판례를 수없이 봐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 이 집을 샀어요. 요 집, 집같이 보이죠? 얘가 소유자예요. 그리고 인주를 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로 인주를 한 거죠. 임차인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 살고 있다가 여기서, 을한테 팔았어. 이걸 매매로. 어, 매매로 팔았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 갑이 소유 신소유자에게 내가 여기서 그냥 임차인으로 좀 살자. 어, 그리고 2년으로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때부터 임차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갑이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시점이. 왜냐면 그러 인주가 되어 있었잖아. 이 인주는 소유자로서 인주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주소를 뺐다가, 어, 다시 전입신고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쭉 살지. 쭉살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언제부터 임차로 볼 거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존 주택 소유자가 누구야? 여기서. 갑. 갑이 주택을 매도했어. 그리고 임차한데. 여기에 포인트는 얘예요. 예, 이 포인트를 놓쳐 버리더라고. 원래 소유자였다고. 그래도 팔았죠. 임차했죠. 그럼 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젠가요? 이렇게 물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소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양수인 보요 양수인 요 매수인 이 매수인 명의로 뭘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이야. 요요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보이죠? 요거 요거 요등기를 언제 했냐? 5월 1일 날 했다고 이 사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5월 1일 했죠? 그럼 얘는 대항력이 언제 생겨? 이 사람은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다 그럼 여기잖아. 소유자. 그럼 안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음예를 들면 어, 어, 최초. 최초. 전입 신고 일에 그러면 X가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잖아 여기가 최초잖아요 그럼 이거 소유자지 임차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니까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문이 나온 거야요 처음에 32회 때자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동그라미 있죠 경매 경매가 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언제가 기준이에요 여기 최초 선순위 저당권 요 등기 보인가요? 요 저당권 날짜보다 뭐 해야 돼? 빨라야 경기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안 그려도 되겠죠? 요렇게 하면 여기가 저당권,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요렇게. 그럼 얘가 얘요요 요 임차인이 여가 있으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보다 얘보다 앞에 임차인이 있어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얘도 5월 1일이고, 얘 저당권도 5월 1일 같은 날짜를 꼭 시험을 해요. 그러면 얘 저당권 5월 1일이죠. 임차인도 5월 1일이죠. 그럼 얘는 5월 2일 0시부터잖아. 다음날 0시니까. 근데 얘는 등기가 5월 1일 날쯤, 그날부터지. 그럼 얘가 시간차로 빠르죠. 이해돼요? 요걸 시험을 낼 거예요. 요 시험을. 그래서. 저당권 설정 날짜와 여기다 저당권 어, 등기 어, 일자하고 일자와 임차인 전입입니다 <웃음> 인주 어, 인주 어, 일자가 같다 그러면 대항력 생겨 안 생겨 <웃음> 없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죠? 그래서, 어, 저당권 등기 일자하고 임차인 인주 일자가 같으면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는 5월 1일 날 했고, 얘는 5월 1일 날 했지만, 대항력은 5월 2일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날짜가 늦어요. 얘는요, 날짜가. 그래서 요걸 시험을 내니까 요 지문을 좀 조심을 하시라고. <웃음> 자, 그다음에 넘겨 보면 제가 자, 그다음에 희의에 주택이 이제 매매가 됐다. 매매 동그라미. 자, 매매. 매매 보이신가요? 매매. 자, 이제 이게 매매예요. 매매가 되면 아까 경매는 누가 기준이에요? 최선순위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빨라야 되고 매매는 누구보다 요 매수인 보여요? 요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보다 빨라야 돼요. 기준점이 다르죠. 자, 경매는 다시 그려야 되나?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경매는 경매는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얘가 몰라 임차인이 빨라야 된다고. 얘보다. 요를 기준한다고. 근데 만약에 매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여기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여기 저당권 있어. 여기 저당권 있어. 이 저당권은 신경 쓰지 마요. 매매는. 그러면 얘 소유자, 요 신소유자 있죠. 신소유자 등기 날짜가 있을 거아냐야이 등기 날짜. 요 등기 날짜고요 날짜를 비교하는 거야두 개를. 얘가 기준이고 여기는 얘가 기준이고 매매는 얘 신소유자 등기 날짜, 경매는 말소 기준, 기준 날짜. 얘보다 빨라야 되고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아이씨 눈빛이 그래도 똑같아 이건저다 아니고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만할래요 아 진짜 자 그래서 요거두개 문구도 비교하면 돼요 경매하고 매매가 다르다 이게 우선 면제하고 최우선은 매매가 안 나와요 경매만 나온다고 여기 다르다고 자 다가우용 단독주택 일부가 임차인 대항력을 취득한 후 아, 바뀌었네 이게 나왔네 다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 나에게 리모델을한 거지. 그래도 대항력은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어, 이 정도. 어 하나만 더 기억을 해볼래요. 이 판례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 어떤 어 판례냐면 자, 잠깐 봐봐요. 갑에 집이 있어요. 을이 있고 요게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요. 근데이 을이 돈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병.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누구 채권자일까? 을의 채권자야.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보증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거야. 어, 이해되죠? 가압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해 주세요. 그러면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압류는 촉탁 등길 건데? 공시법에서? 아, 공시법 시험 안 보는군요? 아니, 촉탁은 행정기관끼리 편의를 위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자, 아이 대화가 잘안 돼, 우리가. 아니, 원래 우리가 1, 2월 달이라 대화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압류를 한 거야? 지금 했죠? 주인이 바뀌었어. 신소유자로. 자. 그럼 이 채권자 병은 이 가압류의 효력을 가볍게 주장해요? 병에게 주장해요? 의뢰에게 주장해요? 야, 진짜 씨. <웃음>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여. <웃음> 그 농담을 받아줄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아니, 이, 지금 이 가압류,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지 말라고 가압류한 거라니까. 얘한테 주지 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구는 는거잖아 지금. 나중에 이혼할 때게나 이혼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그 재산 분할 때 소송할 때 이혼 소송할 때 가압류 해 놓고 들어가야지. 지금 그 상황이야.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다 했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중간에 다 팔아먹었다고. 그럼 재산 분할 해 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 문고 놓고 들어가야지. 그 문고 놓는다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잖아. 그죠? 소송 확정되기 전에. 그럼 가압류 했잖아. 얘한테 돈 주지 말라는 걸문은인 거야 지금. 주인이 바뀌었지.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그러면 이 병은 가압류 효력을 가백에 주장해요? 썬네 병에게 주장해요. 병에게. 이해 돼요? 그만해요. 동그라미 했는데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가 아니 그 여기 보증금 반환 어, 채권을 가압류 한 경우 경우 자 누구에만 주장한다 양수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만자 조심하세요 만만 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만 주장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요 근래 우리 지문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기출을 했어요. 이 판례를. 그래서 요건 빠져 있길래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는 됐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는 판례는 한번 보면 안 잊어먹긴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주장하면 안 돼. 사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가압류 누구가 임차인의 채권자가 요 보증금 주지 말라고 가압류했다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럼 얘한테 주장하면 안 되지, 이젠. 얘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얘한테만 주장한다고. 이게 돼요? 만자가 들어가는 거 조심해라, 이거지, 만자가.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대학력을 이제 누가 보면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이제 보증금 와봐, 이제. 자, 이제 보증금 오니까 요거 이제 보증금은 두 개로 해봅시다, 이제. 자 대충 이해가 됐죠. 주호, 팔랜다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이거 해볼게요. 어 이제 이 집이 자 봐요. 갑이 있어요. 자얘 집이요 임차인 있고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어, 임차인 있고 여기 저당권자가 있고 여기도 임차인 아니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락 대금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대금이 이건 반드시 경매라는 전제를 깔아야만 우선 문제 최우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이 나왔을 때 이걸 누가 빨대를 꽂힐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깔대 빨대, 빨대를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임법이 없을 때는 여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니까 1번 저당권이 쪽 빨아 그리고 2번 저당권이 먹어 그 다음에 임차인이 먹어요 순서가 그럼 얘는 뒤로 가버린다고 배당 순서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70년도 후반에 이 쌍팔 쌍팔 이런 법이 어디 가 있냐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맞으면서 만들면서 임차인 그럼 너도 채권인데 너도 이걸 갖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갖추고 너 계약서 있지. 그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라. 확정일자를 이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을 관공서가 확인해 주는 날짜를 확정일자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파란색 도장을 찍었다고 이딴 말한거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줘보세요 계약서 건다고 그러면그 확정일자부가 있어 확정일자부는 1년에 한 번씩 제조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도장을 푹 찍고 그 일자부에다가 매돌며칠날 누가 확정 일자 받았음 하고 기재가 돼 있다고 관공서 서류에 이해 돼요? 질문. 확정 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상실해 버렸어. 중요하다고 서랍에 넣어 놓다 보니까 어딘지 를못 찾아. 그래도 확정 일자 효력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관공서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확정 일자 계약서가 잊어먹어도 상관없다고 이게.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세 가지를. 이걸 인주학이라 그래. 인주학을 갖추면 저당권처럼. 그때는 순서가 바뀌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누구야? 임차인그 다음에 2번 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 우선 변제권. 누구보다 우선이요? 여기서. 어 얘보다 우선하다는 거야. 선순위보다 우선하면 안 되지.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만 해. 아직 쓰지 말고. 이해 됐어요? 자 다시. 갑. 아까 뭐라고 해서 A임차인, B임차인 아까 여기 을임차인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얘들은 부르주아임차인 프로레타리아 5억 보증금, 3억 보증금, 2천 보증금. 이해 돼요? 그럼 다 같은 임차인이 아닌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여기 낙찰금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빨대 꽂고, 인주학, 인주학, 인주학 다 갖춘 거야. 알아듣죠? 그럼 우선 면질 다 받아먹어보잖아. 얘가 빨대 꽂고, 얘가 먹고, 얘가 바다로 가니까 없어. 얘는 한강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임차인이더라도 소액 임차에는 뭔가 연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84년도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액수를 넘지 않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 이게 되죠. 일정액수. 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지금 얼마냐면, 자 얼마였어요? 서울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5천까지는 최우선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두 개를 넘어, 두 개를 가져갑니다. 두, 장치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의 보증금은 1억 5천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5천을 이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받는다 이걸 최우선이라 그래 얘는 뭐였어? 우선 얘는 최우선 이걸 소액이라 그래 소액을. 그러면 소액의 적용을 받으려면 서울특별시가 1억 5천에 5천까지 받잖아요 이번에 개정된 게 2월 14일 날 지금 통과된 건 아직 공고 안 됐어요 여기가 전부 다 1,500이 올라간 거고 여기에 플러스 500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 1억 6,500 여기는 5,500으로 바뀐 거야 알겠죠? 그것만 우리 기억만 하자고 여기 이제 바꿔볼게요 1억 6,500 올리려면 글쎄요 딱 떨어지게 올리지 지랄맞게 올려가지고 여기는 얼마? 5,500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1억 5, 1억 6,500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제 두 개를 해볼게요. 얘에 맞아야 되고 이만큼 받아가는 거죠. 그죠? 얘들보다. 애들보다. 근데 얘가, 예를 들면 1억이야. 아니, 이게 8천에 낙찰됐어. 낙찰금이 8천이야 낙찰금이 8천이면 얘가 5,500을 받아가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5,500을 받아간다고 소액 경락대금에서 받아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5,500을 받아가버리면 남는 금액이 얼마야? 2,500 2,500 아니요? 참 학교를 어떻게 계산 문제 푸는지 이해가 안 되네 2,500 그럼 2,500을 먼저 성립됐는데도 2,500까지 쪼개먹는 거야 그럼 이 소액 임차인 입장 임차, 얘들은 야이 쌍팔? 내가 먼저 성립됐는데 왜 얘가 먼저 보고 그렇죠? 이건 역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5,500을 받더라도 경락대금의 1번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5,500이지만 반절이 얼마야? 4,000. 4,000을 받아가는 거야 얘가. 원래는 5,500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이유는 앞에 선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역차별을 막기 위한 거죠. 이해 됐죠? 왔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제재조치.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에 1억 6,500이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 들어간 날짜가 아니에요. 이 소액의 액수는 이 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 말소기준 걸, 저당권. 제 앞에 있는 저당권 성립 날짜 연도가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3년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가 1억을 가지고 그 집에 근데그 집에 등깁을 떼어보니까 저당권이 85년도에 성립된 거야 그럼 85년도는 300밖에 안돼 소액이 제말 알아 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나는 해당이 안돼 소액이 그러니까 이 소액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이, 이 금액은 내가 들어가는 계약 날짜가 아니고 그 부동산에 붙어 있는 저당권 최초 저당권 설립 연도가 기준이에요. 담보물권이라 담보물권 날짜가 기준이라고 알아 듣나? 우리 지금 대화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내 아들이 대학을 왔어 서울로. 그러면 우리가 그 임차인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떼봐야 돼. 그래고그 저당권이 95년도더라 그럼 95년도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라고 응? 근데 95년도 찾았더니 5천만 원이더라 이해 돼요? 아, 예를 들면 그 5천이면 내가 1억 주고 들어가도 안 되지 지금 현재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중계약서를 써야 되나? 5천짜리 하나? 1억 5천짜리 하나? <웃음> 자 농담이고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액은 앞, 아니,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죠.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고, 여긴 전액을 받는 거야, 여기는 소액, 일정 액수만 받는 거야. 자, 이젠 두 개를, 두 개를, 아니, 주인법만 끝나면 나머지는 쉬운데, 안 되면 집합금을 날려버릴 거거든요, 제가. 3일절인데 쉬어야지 자 봐요 아니 한만큼 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고 이 정도 하면 되지 뭐자 뭐냐면 두 개를 나눠볼게 이렇게 하나가 우선이죠 먼저 우선 변제권하고 이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아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두 개를 구별을 못해요 두 개를 1년간 공부해도 요두개 전제 조건은 뭐야? 어 경매예요 여기는 우선이죠 여기는 최우선이죠 자 요건을 가볼게요 요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대항력은 인주 다음 날 영시 그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인주 예,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 확정일자 여기는 최우선은 인주플러스 소액이야 돼요. 그럼 자, 여기 보면 확정일자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가면 최우선을 물어보면서 최우선이란 말을 안 쓴다. 뭐라고 쓸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들, 최우선이란 말을 안 써. 소액도 안 써. 그건 속된 말이야. 중개사가 쓰는 말이야. 뭐라고 쓸까요? 먼저. 이런 말을 써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말 쓰죠. 그럼 이건 소액이에요. 최우선이에요. 그 최우선이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을 때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얘 같아요. 꼭. 그래서 얘를 찍어버린다고. 그러면 틀리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포인트가 뭐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확정 일자가 필요하죠. 여기는 확정 일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표현 방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요. 그다음에 우선 면제는 그 보증금 있잖아요. 전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받는 거예요. 어? 어 여기는 보증금 전액을 받들린 거예요. 전액을 전액을 누구보다 어, 후순위 어, 채권자 보다. 이렇게요. 근데 최우선은 뭐가 돼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것이지, 여기는 전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울특별시가 5 5 0 0이잖아요 이제 징행된 거. 근데 아직 공고가 안 됐어요. 근데 통과는 됐는데, 공고가 돼야 되는데, 공고가 되면 시행되는데, 근데 아마 우리 올해 안에 공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럼 이건 누구보다? 선순위 채권자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경락대금의 얼마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소액이라는 거 보이죠? 요 소액. 소액은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일자의 소액이 아니라 담보권, 담보권 설정 일자야 돼요. 이 담보권은 저당권. 요 일자가 길이 되는 거지 임차인 이 들어가는 연도를 가지고 소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자두개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이두 개를 먼저 구별해 놓고 어, 이거 지문을 읽으면 두 개가 구별이 돼요. 이게. 근데, 시험은 대학력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봐봐, 여기. 우선 면제. 여기 우선이란 말 보이죠? 이제 지나가야 돼. 우선 면제 그러면 인주학, 전액을 후순위보다 먼저. 이세 개가 기억나야 된다고. 그래서, 배, 여기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미쳤나. 이거 써 놓을게, 여기다가. 여기 써놓을게 여기다가. 여 공통점이 경매잖아요. 우선이나, 최우선이나 전부 다 배당 신청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지 섬장에 가서 이걸 소액 특히 소액입니다 소액은 당연 배당한다 그럼 X가 돼요 이건 당연 배당이 아니에요 법원이 알 리가 없어 신청을 해야 배당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선변제나 최우선이나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는 것이지 당연 배당된다 그럼 X가 된다고 이것도. 자 이제 여기 와봐요 다시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됐죠 이거 하나 동그라미 쳐요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요건이 어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춰라라고 돼 있죠. 인주 갖추고 플러스 뭐예요? 확정 일자가 필요합니다. 소액은 확정 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얘만 필요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대항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중간에 그 뭐죠 빼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써줬죠. 대항력 우선 최우선은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인주를 갖춰야 되고 어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된다. 중간에 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 그다음 여기 후순위 누구보다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누구보다는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어요. 선순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최선순위. 우선변제권 저거 어,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디급 번에다 빨간색 쳐놓으세요 자 여기서 잠깐 해볼게요 임차 여기서 질문 임차권은 경매권이 있나요 없나요 임차인은 경매를 붙일 수 있다 보증금 안 줘요 이거 이거 이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어요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지만 임차인 자기들끼리만 알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그래서 임차인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고 그걸로 경매를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그 이무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예요 소송을 통해서 확정받고 경매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차 주택을 경매를 신청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급부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집을 비워주고 경매를 신청하냐, 내가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말 이해 되나요? 네. 그러면 뭐예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살면서, 집 비워줘, 안 비워줘? 안 비워주고, 살면서,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그래서 요 질문은 그대로 긁어다가 셔에 내요. 다만, 요건 있어요. 하나만 덧붙여볼게요. 다만. 자, 경매가 다 끝났죠? 경매가 끝났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법원에 가서 자기 보증금을 배당 요구했던 걸 받아야 되죠? 그럼 배당 요구를, 자,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수령할 때는 그 목적물을, 요 목적물 있잖아요. 목적물을 누구에게? 목적물을 어, 경락인. 경락인에게 뭐 해야 돼요? 여기 인도를 해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고 나중에 배당금, 경매가 다 끝나고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는 어, 목적물을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돼 인도 확인증을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다르죠 이게. 근데 얘보다는 요게더잘 나와요. 요게 처음에. 자, 그다음에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괜히 썼네. 자, 밑에 바로 있었는데 눈만 내리면 되는데 눈깔를못 내려가지고 이 수령을 뭐요?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어, 이건 지워야 되겠다. 난 지울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것은 경매를 신청할 때고 여기는 뭐예요? 배당을. 요, 배당받을 때,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 경매 다 끝나고, 알아듣죠? 지금 둘? 한번 썼으니까 뭐 알죠? 뭐.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우리가 임차인은 소송을 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이니까, 원래 민사소송법은 1심이 6개월에, 아니 5개월에요. 2심도 5개월, 3 0도 5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5개월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게 훈시기간이라고 해서 꼭 지키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1심 재판할 때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이 보증금 3천 원만 원 받으려고 그 소송을 막몇 년씩 하면 지쳐버린다고.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가가 소송을 가액이 3천을 넘지 않으면 지금 4천인가그 한도 내에서만 어? 신속하게 소송을 끝내주라. 그게 보통 6개월 안에 다 끝나요. 만 하면. 그래서 보증금이 요, 요 보증금이 1억이야. 5억이야. 그래도 어디를 받아? 소액 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익은 시험이 잘안 나오는데 예전 구닥다리 문제는 에 간혹 요거에 보여요. 요게. 소액 소액, 사건, 심판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어, 맞다, 라고 동그라미 치면 돼요. 눈에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될수 있으면, 에, 신속히 완결시키자. 웬만하면 빨리 소송을. 일반 민사소송은 길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소액을 받습니다. 보증금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임차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어, 임차 목적물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이나 전입은 동호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려볼게요. 아까 전입신고 있죠? 전입신고. 예, 전입신고는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파트 요 임대차 계약서야 포인트가. 그럼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가 삼성 아파트 써야 되는데 동네 장사다 보니까 그냥 101동 1203호 요것만 쓴 거야. 그러면 삼성 아파트를 누락한 거지. 이해 돼요? 아니면 삼성 아파트 101동만 쓰고 호수를 빼버린 거야.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나 봐. 이걸 누락한 상태에서 보여요? 누락해도 확정일자 받았죠? 누락했잖아요. 전입신고는 정확해야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더라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게. 효력이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판례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없어도 된다니까. 없어도, 동사무소 가면, 주민센터 가면 확인받으면 돼요, 그거. 법원에 제출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큰 의미는 없는 거야, 이게. 단, 전입신고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 동옥수가 누락되더라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는 효력은 유지가 된다고. 이건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웃음> 자, 시옷. 어, 여기 나왔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의 주택하고, 돼지가 있었다고. 그죠? 그럼 이 주택과 돼지를, 한꺼번에 낙찰을 받은 병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어? 근데 건물이 넘어간 게 아니라 토지만, 대지만 경매가 된 거야. 됐죠? 그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아니다.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있죠? 임차인은 빨대는 꽂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선 면제권인 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보인가요? 대지만 경매가 될 경우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환가 대금으로부터 대지의 환가 경락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가. 대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아이고 낙찰자. 저는 낙찰자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근데 시험에서는 경매인이라고나 매수인을 써요. 매수인. 경락인이냐? 경락인 같은 의미예요. 아니면 매수인 해도 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요게 지문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항역에서는 요게 나왔죠. 그다음 여기 이제 우선 면제권 요게 나온 거고. 원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 따로따로 나왔던 판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는 되죠, 지금. 대지만 경락을 받으면 건물이 안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을 수는 없죠. 근데 뭔 받는다. 어,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있다고 알아듣죠. 지금. 어, 그래서 이거 같이 써놓으면 될것 같고. 이제 소액보증금 와봐요. 소액보증금은 여기 뭘 갖춰야 돼? 대항요건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이 뭔 모였어요? 인플러스 주가 있어야 되고. 보증금이 일정한 이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소액해야 돼. 그다음에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요것을 배당 요구를 당연 배당으로 생각해요. 아 소액이니까 뭔가 특별하게 보호되는 것 같다. 당연 배당. o x x 에요 당연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에 한 번. 그게 임대차 그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만 한번 돼요. 나머지는 당연 배당 없어요. 확정 일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 별 표시. 요걸 꼭 집어넣습니다. 소액에서는. 자, 이때, 자, 밥에. 아까 제가 서울특별시가 얼마, 여기 지금 자, 서울특별시가 얼마예요? 1억, 어, 6천, 5백인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어? 그럼 여기서 얼마? 5천, 500을 우선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액 요거 말았네 요거 요거 요 소액의 기준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소의 기준이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고 언제라고 했어?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 담보물권이 뭐예요 그러면 그 집의 저당권 저당권 설정 연도 설정 연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임차 보증금은 아마 이번까지 개정하면 11번인가 개정된 것 같아요. 그럼 그, 그 연도가 그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격가면 협회에서 수첩을 준다고. 그럼 수첩 앞면에 그게 다이 11개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그, 그임인이 들어갈 날짜가 아니고 연도가 아니고 그 집에 저당권 설정 날짜를 봐가지고 연도마다 다들리니까 그걸 애울 수가 없죠 나도 못 외워요 그 외우는 미친놈이지 그건 보면 되지 아니 못 외운다고 그거 어떻게 와 그걸 그네개 여섯 개아개 도시인데 애울 수가 없지 이번에 상가 건물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세종시 아닙니까 그 미친놈이에요 출제자 세종시에 뭔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세종시에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고 소액이 서울 것도 모르는 판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고향도 모르는 판인데 그걸 내는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시험을 틀려라고 내면 안 되거든 출제자는 가끔 가다가 공법 선생님들이 가끔 그말 하잖아요 공법은 틀려라고 내는 것이 있어요 문제 미친 선생님 아니 미친 게 아니지만 뭐 틀려라고 문제를 내요 그걸 될수 있으면 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는 건데 출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쁜 놈들이죠 정신 나간는 애들 정신 정신이 없는 애들이지 이게 1년 내내 이게 뭐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놀았죠. 그죠. 밥 해먹고 애들 키웠죠. 직장생활 했죠. 나이가 30, 40대인데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내 가지고 이 공법도 모르는 판인데 지금 공법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내냐고 생각이 없는 애들이지. 그게. 제가. 선생들은 빡세고 맨날 요구도 먹고. 왜안 갈쳤냐고. 그죠. 안 갈치네. 안 갈치다. 다 갈쳤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자. 요거요. 담보. 다시 돌아와 봐. 정신. 아직 멀었어. 야, 끝나가. 여기 저당권이 되죠. 요거 요거 됐어. 대항요권 구비시가 아니에요. 대항요권 구비시가 뭐야? 인주. 이게 아니라고. 요 저당권. 자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은 자 주택가액과 대지가액 있잖아요. 건물하고 대지. 대지. 경매가 됐지. 환가대금의 몇 분을 몇을 넘지 못한다. 이분의 일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야. 2분의 1까지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경락 대금이 대금이 어 1억에 낙찰이 됐다. 그럼 낙찰이 1억이죠? 그럼 이게 2분의 1이 얼마야? 5천 내에서만 소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아무리 자기가 소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걸 넘지 못한다고. 2분의 1을. 그다음에 여기 배당채권이라는 거요거 하나 체크. 어 자, 당연 배당 아니고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아, 미음, 미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의 건물이 신축됐다라는말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 이건 소액이 안 돼요. 소액 어, 이거 최우선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 어,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봐봐요. 돼지가 있었어요. 건물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여기 봐봐. 건물. 어, 안 보이죠? 건물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건물 그리도 않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게 저당권 잡았죠? 5월 1일 잡았어요. 그리고 건물이 올라갔어요. 답이 네, 10월 1일 날. 그리고 이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액이 들어온 거야. 됐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은 빨대를 꽂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대지만 했죠? 근데 얘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안 돼. 왜냐면, 저당권이 5월 1일 날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이 저당권들은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올라가고 소액이 들어와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받아갈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 뒤에 건물이 올라가고 소액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 친구가 빨대를 꽂아 버리면 이 저당권자가 불치기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소액을 배제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거다. 알아듣나요? 네. 그럼 여기에 뭐아 근데 요건 있어요. 또헷갈릴까 갑이 있죠. 건물이 있어. 갑과. 근데 지금 임차인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그리고 이 땅에 저당 잡았어. 저당 5월 1일 날. 그리고 임차인 들어왔어. 7월 1일 날. 이해되나요? 그럼 이 토지가 경매 넘어갈 때 빨대 꽂을수 있다 없다. 소액.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이 5월 1일이고 임차인이 7월 1일 상관없다고. 이건 지금 여기는 나대지 상태 해야 되고 여기 건물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나대지의 저당권이에요. 요 나대지. 나자 쓸까 그냥?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에 뭐가 됐어? 건물이 신축됐다고 제말 이해 되죠? 그럼 이건 나대지에 저당 잡은 거예요? 그럼 끝털이 요거 요거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액이 안 된다고 어나대지에 요게 나와도 되고 대지의 저당을 잡은 다음에 건물이 신축됐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지문이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 소액 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대지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 면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음, 있다 이건 이 대시죠 이제 음. 자 시옷 임차 주택 임차인 이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 그러면 건물도 있었고 토지도 있는데 이게 경락대금 여기 경락대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받아야 되냐면 1억, 1억이다. 억근데 보증금이 2천이다. 그럼 얼마씩 받아요? 한쪽에서 건물 경락대금으로부터 쪽 받는 게 아니야. 여기 천, 여기 천 이렇게 받아간다고. 이해 돼요? 그럼 요거가 2천이요. 그럼 요거 2천이요. 어, 똑같네. 자, 퍼센트를 나누려고 하니까 안 된다. 요비 이게 대지와 건물 경매대금 비례해서 받는다란 말 보이죠?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그래요. 비례배당, 안분배당, 이거 안분해서 받는다, 안분배당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걸 비례배당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요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일단 어 시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응 봐볼게 이제. 자 여기까지 넘어가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데 설례가 없으니까. 자 주인법만 제일 길어요. 나머지는 짧거예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죠. 주인법이 길다는 거. 웃으겠 소린데 웃지도 않네. <웃음> 자, 시금 봐봐요. 여기 어, 임차 주택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됐어참 이게 신기한 판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요렇게 가볍고 건물도 갑고였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다 의리 임차인 들어온 거예요. 자, 살고 있는데 이만 소유자가 바뀐 거야. 병으로. 이게 됐죠? 그럼 임차 주택은 지금 누구예요? 갑. 그럼 대지는 누구예요, 이제? 병. 이 돼요, 지금? 근데 얘가 경매로 넘어간 거야.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그럼 얘 빨대 꽂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있다고. 왜? 인, 주, 학을 갖춘 거죠. 그리고 그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대항력 있잖아. 상관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소유했던 대제가 타인에게 양도가 됐다. 양도가 됐어요. 양도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응, 매매요. 양도란 말을 쓰는데 지문을 바꿔볼게요. 전세권, 전세권있죠 물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OX. 아니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질문 아니야 상식 물어보는 거였어 전세권은 물권이잖아 그럼 설정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권이니까 전전세 할수 있다 없다 동의 없이 있다 물권이니까 그게 질문이 아닌데 지금 <웃음> 다시 아 전세권 양도할 때 물권이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처음에 갔더니 이렇게 나오네. 전세권을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어, 매매할 수 있다. 전세권을 매매할 수 있다. ox. 개각해요. 방금 여러분들 입으로 양도를 매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세권 사고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지상권 사고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지상권도 사고 팔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기출 문제. 어 있죠. 권리도 사고 팔잖아. 양도가 그게 양도가 매매라니까. 자, 주택하고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됐죠? 그럼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 경락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미등기 주택이에요. 미등기. 등기가 안 됐죠? 어 임차인이 주택 대지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자,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아까 미등기든 무허가 건물은 돼안돼 돼. 어, 임차인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원룸 세워볼게요 원룸 근데 옛날에 원룸은 그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로티를 해요 이렇게 하나 정도는 방이 들어가고 주차 공간 필로티를 한다 이렇게 방이 올라가지 이렇게 그죠 근데 중공검사 끝났어 그러면 이 집주인이 방이 18개밖에 안 나와 그럼 수익이 안 돼. 그럼 필로티 뒤편 주차 공간 뒤편을 막아가지고 한두세 칸을 더 늘린다고 무어가로 뭐 이해돼요? 옥상에 올렸더니 항공촬영에서 걸려. 항공촬영. 그랬더니 옥상에다가 전그 태양열을 깔아 판때기를 이렇게 판때기 있죠? 잖 이렇게 판때기판때기 판때기, 전자 그 태양열 알죠? 그리고 여기다 집을 줘. <웃음> 그럼 항공촬영한테 안 보여. 아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웃음> 방 개수가 늘려야 월세가 늘잖아 그래서 이 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방을 두개세개늘린 거야 무허가로 그럼 나는 진짜 집인 줄 알고 무허가 아닌 줄 알고 들어가서 보증금 천만에 살고 있다? 아그 원룸이 경매 넘어간 거야 이대 돼요 경매? 네. 넘어갔는데 난 인조학을 갖추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경락대금에 대해서 그 무허가 검물 살고 있는 방 1층, 지하 1층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돼, 안 돼? 된다고.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임차인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됐죠? 그다음에 요요건좀 조심하세요. 이제 배울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 일단 해볼게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죠? 자 여기, 여기를 먼저 봐야 되나? 아 실라고 했는데. 아니 무리하지 않으려고 이게 소중하니까 <웃음> 자 아니 힘들어요 이게 요즘은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수업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여기 의리 임차인 살아 자 물어볼게요 임대차가 종료됐어 그러면 갑이라는 임대인은 뭘 줘야 돼? 가면 임대인은 뭘 줘? 임대차 계약 끝났다고. 어 보증금 줘야죠. 임대인은 임차인은 못 줘야 돼. 집 줘야지. 얘는 보증금, 얘는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근데 얘가 목적물을 제공했어 집을. 보증금 안 주는 거야. 안줘 버리니까 임차인 주소를 빼 버리면, 주소를 빼 버리면. 대항력 없어지죠 우선 없어지죠 최우선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령을 받아서 지금 평택 내려가야 돼 평택을 주소를 빼야 된다고 근데 얘가 보증금 안 주니까 주소를 또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임차인이 어디다가 요 주택 소재지 법원 인천 임대인 주소지가 김포시 자, 그러면 어느 지방법원에다가 어, 요, 임차주택소재지법원에다가, 임대인 아니에요? 여기다가 단독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럼 법원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지, 보증금은 돌려줬는지 확인해가지고 촉탁으로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라고 명령을 때려. 법원이. 그럼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났냐면, 이번에 바뀐 게, 임차권 등기를 하자,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 요게 고지가, 이 사람한테 고지가 안 되더라도,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라고 바뀐 거야, 지금. 지금 시기를 빨리 해준 거지, 지금. 다우지간 이건 나중에 보고. 자,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된 다음에 주소를 빼버리잖아. 그럼 대항력 최우선을 그대로 유지해요. 주소가 옮겨지더라도. 이 됐죠? 자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첫 번째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 두 번째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그러면 단독으로. 단독으로 어디에다가? 아니 법원 하지 말고.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이야. 그냥 맨날 법원 법원 하다가 첨장에 가면 임대인 주소지 법원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다고.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이야. 자 볼게요. 임대차 종료됐다 포인트 밑에 나온 김에 설명했으니까 종료 후 보이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 전부든 일부든. 전부든 일부든 반환받지 못했죠. 그럼 임차는 어디다가 주택소재지법원인데 여기가 임대인 주소지법원 그럼 돼안 돼요? 안 돼요.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 법원에다가 예, 여기다가 신청을 해요. 이때 신청은 단독 신청이야.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두 번째 보증금 전문화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법원이에요. 보이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자 넘겨볼게요. 빨라진 것 같다. 넘겨줬죠? 그다음에 여기 니은에 보세요. 나온 김에 해버리고요. 니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잖아요. 근데 기각당한 거야. 안 해주겠다고. 그럼 이거 항고할수 있냐고 물어볼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이 지문도 잘 나와요. 항고할수 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뭐가 돼요? 유, 유, 어, 유지가 돼요. 이때 뭐를 이탈하더라도 주민 등록을 이전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소를 빼버리더라도 이젠 등기가 된 거니까 등기가 자 이제 여기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한 경우. 등기 이후에는 대학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예, 주소를 빼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주소를 빼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학력은 계속 뭐예요? 상실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넘어왔던 게이 지문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죠 아까 등기가 됐죠? 그럼 인주를 뺐죠? 딴데 평태로 넘어갔잖아요 근데이 등기는 되어 있어. 여기에 소액이 들어온 거야. 다른 소액이.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를 해놨잖아. 주소 뺐죠. 빈방이지. 집주인 놀릴 순 없잖아. 그래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넣고 하나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된 방에다가 소액이 다시 들어온 거죠. 그 소액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두 개가 돼버리니까. 방 하나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가서 여기에. 등기된 후에 주택을 그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있죠. 이 사람은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음, 없어요. 이거는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소액이 들어와도 보증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유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이거 비싸 봐요 18,000원이에요. 지금 비용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마? 자, 이 정도 그래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생관계죠. 자 임대인은 뭐 돌려줘야 돼요? 어, 보증금 임차인은 목적물 동생관계거든. 근데 아까 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죠. 임차권 등기가 됐죠. 한번 배신했죠. 이젠 동생관계가 아니야. 이제는 보증을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 임차권 등기 말소 서류가 후이행관계야. 그래서 임차권 보증 반환 의무와 임차인 주택 보호법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동생 관계이다 아니다? 네.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을 할때 제가 계약법을 할때좀 길어졌는데 동생 관계 있는 거 없는 걸 외울 때게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의 구청 하고 동생 관계 없는 것을 채권 증서 변제와 저당권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거래 허가, 경매 무효, 권리금이 나오면 동생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따로 외워라, 이걸. 이번 모의고사 나올까, 안 나올까? 어, 3월, 4월달 모의고사 나올까, 안 나올까? 5월달 모의고사에. 10월 28일 날 나와요. 동생 관계는 10문제가 나오면 거의 7, 8문제가 동생 관계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 그건 외워야 돼. 이걸. 그래서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 시옷 다음이 뭐죠? 이응이요? 자 이응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건 배당신청 안 해요 어, 배당신청 안 하고 이건 당연 배당이에요 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선이나 최우선은 배당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잖아 경락대금에서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등기가 된 거잖아.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죠. 그럼 법원이 알아볼라? 알아. 법원을 통해서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당연 배당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 험의 주임법의 당연 배당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임차권 등기가 된건 당연 배당입니다. 됐죠? 네. 자, 가서 7부만 쉬었다 와요.